의회는 아무튼 각각의 의원님들의 활동에 총합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8대 과천시의회 상반기에 이뤄낸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 들면 뭐 대표적으로 개수조정이나 축조심의를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한 것이나 행감을 앞두고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런 성과들은 저희 어, 하, 후반기에도 최대한 이어나가면서 전반기에 좀 아쉬웠던 점이라 한다면 저희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천시 의회가 견제의 기능은 어 견제의 기능대로 하면서 또 협력할 부분들은 최대한 조력해서 외부에 필요한 대응들을 같이 하는 등 그런 필요한 대응들을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인구가 늘면서 교통이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C 노선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 과천 이수 복합터널, 있고 그리고 과천 위례선 등이 있는데요 복합 터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는 현재 과천 지구의 인구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이제 제삼자 그 민간 사업자 예 제안을 다시 받을 텐데. 아무튼 그 제안들을 수용할 때 저희 과천 지구의 인구나 그런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분석되어서 그 계획에 담겨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과천시가 저희의 요구를 관찰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천 위례성 같은 경우에도 경마공원까지가 지금 현재로서의 계획에 담겨 있는데 저희들의 요구는 경마공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종합청사역까지 저희 도심까지 그 위례선을 가져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노선들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등의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도심과 새로 개발되는 그 신도시 간의 연계 교통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과천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시기인데 그 동안의 이제 행정 중심의 도시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족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발 사업들 속에서 저희 과천 미래의 그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개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집행부가 역할을 잘할수 있게 그어 그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인데 이두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민들이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갖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